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할 만한 신비아파트 키즈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 A10 E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번 키즈폰은 자급제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신비아파트 테마를 이용하기 위해선 통신사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스펙입니다 5.8인치 HD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A10e는 2기가 메모리와 3 2기가 내장 공간을 지니고 있으며 칩셋은 엑시노트 7시리즈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 전면과 후면 모두 800만 화소이고 배터리는 3000mAh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5G가 아닌 LTE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통신사에서 구매시 자급제 제품과 구성품이 좀 다른데요 AR 카드, 캐리커처 스티커, 사용설명서, 키즈랜드 설명서, 신비아파트 목걸이 케이스, 갤럭시 A10e가 담겨 있습니다 스마트폰 외형은 자급제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와 유심히 꽂히는 슬롯이 있으며 USB-C와 3.5mm 이어 잭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을 켜고 세팅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폰과 비슷하지만 조금 있으면 기본 어플이 설치되고 신비아파트 키브치폰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양이 낮다보니 일부 세팅이 느린 점은 감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테마는 주인공 신비와 금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 설치 앱으로는 KT 안심박스, 올레TV 키즈랜드, 신비아파트 공식 앱, 롤키, 키위테마 관리자가 있는데요. 테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키위 테마 관리자가 꼭 설치되어야 하고 구성품에 보았던 AR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XAR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한 AR 카드일텐데요. 앱을 실행하고 카드를 비추면 스마트폰 화면에 3D 캐릭터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신비아파트 캐릭터는 춤을 추거나 게임,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필터, 스티커 기능이 포함된 롤키 앱입니다. 신비아파트 스티커와 뷰티 카메라를 통해 재미있고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아파트 공식 앱에서는 일상이야기, 지상 최대 신비아파트 퀴즈쇼, 신비아파트 3종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KT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디즈니, 드림웍스 등 인기 퀴즈 채널 13개를 무료로 볼수 있는 올레TV 키즈랜드까지 있으니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하겠죠. 만약 올레TV 또는 시즌 가입자라면 올레TV와 연결하고 키즈랜드 1만 편을 마음껏 실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KT 안심박스 앱의 경우 열공모드 및 보호시간 적용을 한 번에 쉽게 할수 있는 것은 기본으로 유해 차단 및 상태 확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맡겨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KT 키즈 전용 신비아파트 키즈폰은 주니어 전용 와이어 주니어 온 요금제에 가입시 좀 전에 이야기했던 KT 안심박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 22,000원으로 음성무제한 데이터도 1기가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아이 스마트폰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KT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 되겠죠. 물론 이보다 스펙이 좋은 스마트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굳이 비싼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신비아파트 키즈폰이 합리적인 대안이 되어주리라 생각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